개조심하김무, 부조심지는 수월리하고하고 징그 현 선하야, 수옥에 쉽게 등하야 선지집어 개차라, 단의 금구 성언이 연전 막순 망설이오다기 출가야 참배청 중인데 상념유화 선순위연적 부득감한 공군이라 대자는 위형하고 소자 양설을 화합하여 단이자시 상향이언적 부득하고 상인이여다 약약 이름 동반하여 논설십인데 여차출가는 전무이익이니라 제색지화는 심어 독사하니 성기지비하야 상수원리여다 무연사즉 부득이 타방원하며 당병초하여부득강지타사며비욕일이어듯 부득세원내의하며 임관수하야 부득고성채다하며 행익차에 부득당돌월서하며 경행차에 부득개금도비하며 엄담차에 부득고성히 비유사어던 부득주러 문외하며 유병인이여든 수자심수호하며 견빈객이여든 수흥년 영접하며 봉존장이여든 수숙공 회피하며 단독우아 대수검약 지족하며 제식시에 응처를 부득 작성하며 집방의 요수 안상하여 부득한 고시하며 부득그념청주하고 수묵무원설하며 수방우잠념하며 수지수식이 단유형구하여 위성도 업하며 수념반야 심경하되 관삼륜청정하여 불리도용이여다 부분수하되 수조목근행하야 자책에 대하며 지중행차하야 부득참란하며 참배추권하되수송문관대연정 부득단수음성하고 부득궁곡 불조하며 참경 존난 하들 부득 반연 이경이여다 수지 자신 죄장이 유여산 내야야 수지 이참 사참으로 가이소재하며 신간 능래소래가 개종진 영기하며 심신감흥이 불허하여 영양상조이니라 거중요하되 수상양부쟁하며 수호상부호하며 신쟁론승부하며 신치두한화하며 신 오착 다해하며 신차와 월차하며 대개 건담에 부득양어 가추하고 단찬 원문 불사언적부득이 구방하여 견문 잡사하고 자생의 오기어다 비우사 오던 부득주주 여변하야 여소교통하야 영타증질하고 실자도정이여다 당뇨요사 출행이여드 고주지인가 극관문자하야 영지 거처 하며 약입숙하던 절수견지, 정념하되신물 견색 문성하고 유탕 사심이 온우왕피금이 소하야 난설잡사하며 비시 주식으로, 망장무에 지행하야심계불계야 우처현천인의 혐의지간니면기위유지해 있냐리요 주사당하되 신삼이 동행하며 신인사왕 환하며 신견타호하고 신탐구문자하며 신수면과도하고 신살란반년이여다 야구종사가 승자설법이여든 절부득법법에 작현해상하야 생태굴 심하며 옥착관문상하야 생용이 심하고 당수 허회문지하며 필요기발 지시하리니 부득수하고자하야 단지 국판이여다 소위 음수하면 성독하고 우음수하면 성윤달하야 지학은 성불이하고 우학은 성생사라함이 시안이라 우부득어 주법이네 생경박상하라 인지여도에 유장하면 불릉진수하리니 절수신지여다 논에 운하되 여인이 야행이제인집거당로 얻은 야기인 낙고로 불수광명하면 하긴 낙참 거이라 하시니 문법지차에 열이 박빙하야 필수측 이목이 정현음하며 숙정진이상 유치라가 아당후에 묵자관지하되 여유소의 얻은 방문성각하며 석척조순하야 불남사발 이여다 여시라야 내 가능생정신나야 이도위 회자연적 무시습숙한 애욕의치가 전면 의지하야 잠복 환기하야 여격일학 하나니 일체 시중에직수용 가행 방편 지력하야 동자 차후언정 기가 한만으로 유단 묵근하야 어상천일하고 욕계심종이 구출로 재이요 단견지절하야 책궁비해하며 집이 천선하야 계회조유어다근수의 관력이 전심하고 현마이 행문이 익정하리라 장기난조지상하면 도업이 항신하고 상회경행지심하면 종불퇴전하리니 여시구구하면 자연정의 원명하야 천자심성하야 용여환비지하야 환도중생하야 차인천대 북전아리니 절수면지여다